내 아는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 아친구님저 지금 몰가시는 거예요? 아네 몰아가고 있구나 아왜 아, 그러셨어요? 아 그냥 빨리 말해요 왜 그러셨어요? <웃음> 살아갈 수없어 어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잠깐만, 잠깐만. <웃음> 당신이 왜 죽어?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각을 해버린 저주 스트리머 김연쯔라고 합니다 지각했죠? 왜, 왜, 지각했죠? 왜 지각했죠? 지각했죠? 왜 지각했죠? 왜 지각했죠? 왜 지각하신 거죠? <웃음> 9, 9시 18분에 일어났습니다. <웃음> 왜 아, 늦게 일어나신 거죠? 어제 밤을 새고 12시에 자어요 <웃음> 하.. 정말.. 전 이거 안티님 죽여야 하는 생각합니다. 아, 아, 아 이거 니다아 저는 부랑신 보라신군 군에게 제 투표권을 넘기겠습니다. 부랑신 군님에게 저는... <웃음> <님에게> 제 투표권을 넘기겠습니다. 누구 찍어야 할지 모르겠으면 신 군님에게 투표권을 양도하시면 돼요. 돼요. <웃음> 어? 오, <웃음> <웃음> 방 설정하는 <웃음> 동안 여자분 <웃음> 아주 빠른 속도를 제기 감사합니다. 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고, 건너졌 어. 아, 젊어졌다. 젊어졌다. 젊어졌다. 젊어졌다. 젊어졌다. 아쉽지만, 어몽어스 운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들 안전벨트 풀어주시고요. 아, 한번더 해요. 한, 번더 아. 아, 한 번만 더 해요. 모이, 모이 여러분들의 성원에 이미 모이터. 갑니다. 자, 이번에는 조금 컨셉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크루안, 아! 크루안. 크로... 두 u 님 n him on the d o 두 t u r 아 him 나 어, the dog, turn him on the dog, t 는 r n him on the dog, turn him on the dog, turn him on the dog, 지 아, 던지지 어, 말라 그랬지. 왜? 아, 주원님 아, 나고. 그래, 여러분들 사람이 그래. 죽었어요. 사람이 죽었네요. 네, 사람이었나요아사람이였이었는데 사람 한 명은 죽었어요 지금 보안실에서 제가 계속 cc 봤는데 그냥 제가 제 동선 말씀드릴게요 그냥 보안실에 그냥 계속 있다가 저를 마주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모님인가? 네. 저도 있어요 근데 제제 음... 제 알리바이는 아트님이 증명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모는 아네 아모님 두모님이랑 네, 아모는... 되게 겹쳤고요 마지막으로 본 것도 카루카루님이랑 두모님 네. 맞아요. 두은이도 봤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그 칼로님이랑 그름님이랑 란찌님만 전못 봤어요. 지금 알리바이 입증 안 되는 사람이 란찌님이랑 저랑... 꼬끄름이? 꼬끄름이 아까 누구 둘둘돌아다녔다 하지 않았어요? 그름이 <웃음> 음. 이야기할게요. 구름이 맨 처음에 어투어님 따라다니다가 중간에 음. 잊어먹어가지고 두은님 음. 어디 가겠어? 어디갔어? 맨쪽으로 갔다고 그래 맨쪽으로 갈게 그거가지고 가가지고 로드 언 만나서 아! 이러고 있었는데 울렸어요 근데 음. 제 알리바이는 아트님이 증명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, 아까 그러면 아, 두분 아, 밖에 아, 없는데 난찌님하고 코쿠르님밖에 없는데 일단 저는 난찌님이 의심스럽지만 뭐 신군이 형이 죽었으니까 아닌데. 나 아닌가 알라라 아, 저 왔는데 어! 너! 사랑해요! <웃음> 무서워 아..네.. 웃어.. <웃음> <웃음> 아니.. 아니 이게 왜 걸려! 나는.. 나는 보랑신군안 했는데! 난보랑신군안 죽였는데! 아! 아트님 좋은거 봤나? 근데 이거 인포스터한 명인 거 같은데 두 명이었으면 이렇게 조금 조금씩 죽이진 음, 않을 거 같아. 이 죽었을 리는 없거카리큰님도으니까카리큰님 없으니까.. 없으니까. 카리크님? 아이고 카리큰님 죽는다! 와... 와... 저는 보랑신군을 죽이지 않았습니다. 저는 보랑신군을 죽이지 않았습니다. 저요저 포스터라. 이지 않았습니다. 미션은 다 끝나가지고 연속으로 저를 죽일 수 있어요. <웃음> 저 연속으로 네, 아가님 안죽어요안죽여요 네, 네, 네, 예, <웃음> 들었어요. 래시 네, 보람 네. 궁금한 거 있다고. 네, 네. 야, 야 네, 주목. 가고 있는 동안 저 사람 새끼가 안아니 뭐, 그 아, 사람아어 <웃음> <목소리> <옆에 딱> <웃음> 그거 누가 그랬어, 그 사람. 그거누그그 <웃음> 사람. 그 사람. 그 사람. 기억 안그 사람. 그 사람. 그사 사람. 그 사람. 사람. 그 사람. 그 사람. 그 사람. 그 사람. 그 사람. 그 사람. 그 사람. 그 사람. 그 사람. 그 사람. 그 사람. 그 사람. 그 사람. 그사고 아 컨셉이 아, 무섭다니 아니야. 그럼한판그한 그래, 그러니까 판만 그럼 뭐한 모국어 어 이거 음. 한국어 안 쓰고 쓰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, 서로 복창개 터지겠다. 한국어만 안 쓰면 되죠. 아, 한국어만 안 쓰면 좀... 되는 거죠? 아 제발 그런 제발 그런. 안... 다들 한국어 안 쓰는 분들. 아 그런 그런 그런 그런. 몇 번째야? 아,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. 어두님, 저한테 안 오면 죽여버릴 거예요. 어두님! 아, 같이 못한다면 죽여버리는 게 아니겠어? 두님! 아, 두님 너무 좋아. 어떡해. 두님 너무 좋아. 사랑해요. 진짜로. 어, 어, 어, 놓친다. 놓친다. 아, 놓치면 안. 다락하주는가, 매치하주는가, 사람이 죽어 버렸네. 야? 아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어 어, 다이, 다이, 어이 그, 맵. 맵. 시맵. 맵. 맵. 맵. 맵. 어, 맵. 맵. 아, 야, 맵. 아, 맵이 yeah, yeah, yeah. uh, 다이. 다이 션 어? 컨트롤 내비네비내비게이션 다이 내비게이션 어, 어? 아, 네비, 다이 오케이 내비게이션 어? 다이 오케이 어? 아내비다 어? 어, 카리크 카리크 세 I saw 내비게이션 음, 카리크 아무 어두운 and 하이, 어두운 하이. 사랑해요 아이 a w my back w h 아 오케이 <웃음> 오케이 okay, okay. 아 스토크 스토스토아 스토크 오케이 오케이 레드 はい管理バイト 아, すあオッケーええ기はぎゅぎゅしてえっと宿題아えっとええアオポラ스ン okay. e yes 아. ン 아. な 아. か 아. ン아ン 아. ン 아. ュ 아. ロ 아. ス 아. え 아. あ 아. あ 아. あ 아. あ 아. あ 아. あ 아. あ 아. あ 아. あ 아. あ 아. あ 아. あ 아. あ 아. あ 아. あ 아. あ 아. あ 아. あ 아. あ 아. 네 아. 아. 에이. 에이, 우와, Kimberly, Children, 아. <allí>. <emotional> 아니, 아니, 아닌다요네 리얼 리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리얼로 아니, 리니이 바이 바 아니, 바이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 하냐? 야 이거 어니아레이아아 아니, 아니, 아지 마. 어지마 어, 어, 어, 어, 동행 동행 동행. 어, 어, 이거를 이거래. 아, 이거를? 이거를? 야, 이거를 놓고 그냥 간다 이거. 이 정도면 나. 어, 너거안 뭐 누르면 진짜로 이. 이. 이. 이. 이모 전시 이마저 이마저씨시 이마 이마이마이마마시이이이 이마 이마이마 임마 이마아 임마 임 임마 임 임마 임마 드마임임 i'm m a d bad e d o o r d o o lock v e n t w h i t no t w a t 아니 아드 숨서 숨서 숨서 숨서 door l c a k e d i t n e t e d f r d i think pink or white is i m p o s t e r no 이마장씨 이마잔 씨 이마 전시. 이마 전시. 트리스마 아이스텔. 이런짓구다 우리. 진짜. 닥트 뭐야? 아니 이런다 키리 <목소리> 안 나지. 안나지아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 꿀아 미쳤냐? 아니 진짜 왜저사람밖에안 따라다녀? 나 놀라 무서웠던 게 응료실 들어갔는데 문 닫고 시발, 벤트 타길래 서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왜 부르셨어요? 가기 좋네 <웃음> 마지막으로 아까 그 소감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전 진짜 정말 무서웠어요 진짜 밴드 타시길래 문 밖으로 나가야겠다 하고 위로 올라가는 순간 시발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<웃음> 아니 바로 이모전씨 누르려고 하시는 것같게 그냥 따라갔는데 네 아무튼, 둘말 무서웠어요. 왜 저만 따라다니세요? 알겠어요, 오늘 합방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, 감사합니다. 네, 방송 수고하세요. 네. 와, 먼저 끝내, 이거를. 후우! 단, 3개월 동안은 합방 안 해도 될것 같은데? 힘들어, 뒤질 것 같아요. 저 진짜로. 나 이제 더 이상 합방 안 해도 될것같아